와우 wow. <목소리도> 최애 간식 근데.. 이거는.. 쭈꾸미다.. 이거는..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시켜 먹는 어, 뉴트리 플러스 식이섬유 다운드 브리쉬입니다. 출근할 때 혹은 운동 하고 나서 꼭, 네, 여러분, 이게 제 아침이고요. 보통 점심을 좀 든든하게 한식으로 챙겨 먹자. 주일라서 이렇게 오늘은 또 테니스 레슨이 있는 날이에요. 그래서 간단하게 먹고 운동 가는 것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. 네, 여러분, 저는... 제 테니스 레슨을 가보도록 할게요. 어,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어, 추워. 아 추워.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<웃음> 어, 한 8개월 정도의 구력을 가진 저는 테리니입니다 근데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 실내체육시설 문 닫았던 적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때 두달 정도 어 레슨을 받지 못했고 그 기간을 빼면 한 6개월 정도 된네 6개월 구력을 가진 저는 테리니입니다 오늘 레슨 담아보도록 할게요. 밥이란. 하지만 대창 덮밥도 해서 먹을 거지롱. 건강에 신경 쓰지만 콜라는 마십니다. 매트를 제가 아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, 사실. 보통 테니스 한 날에는 하진 않는데 오늘은 왠지 건강하게 먹기도 했고 하루를 되게 뭔가 프레쉬하게 보낸 것 같아서 이 홈트를 해야만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이렇게 매트를 깔아줍니다 어 저는 보통 이렇게 나이키 트레이닝이라고 검색을 해서 제 마음에 드는 거를 그때그때 선택을 해서 하는데요 오늘은 너무 긴거 말고 아, 48분 너무 길다 1시간도 길고 43분도 길고 음 30분 괜찮은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저는 오늘 펌트 할당량을 모두 마쳤습니다 <웃음> 진짜 힘드네요 <웃음> 네, 여러분 오늘 제가 짧게나마 제 일상을 한번 공개를 해봤는데요 사실 별게 없습니다 <웃음> 별게 없고 지극히 평범한 하루였는데 어,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, 저는 쉬는 날을 잘 보내야 또 열심히 일을 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건강하게 또 바쁘게 그리고 알차게 하루를 보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들이 영상에 잘 녹아났는지는 모르겠어요. 오늘의 하루 마지막은 아시겠지만 저는 테린이잖아요 그래서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 부평에 테니스 코트가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부평 테니스 코트를 예약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